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월 12일 화요일날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용이 길어가지고 어, 미리보기 영상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되거나 혹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할 때 그때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벼다되는게 없다면은 그냥 이 영상 하나로 이번에는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점검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진행되고요 자 첫번째는 컨텐츠 추가 및 개선 일부 클래스 밸런스가 조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 내용은 이제 클래스 스킬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선봐주고요 그외 캐릭터들의 뭐 모션이나 스킬의 뭐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몇 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블레이드는 클래스 스킬 중에서 생명의 주인 이 스킬이 쿨타임이 130초에서 90초로 줄어들고요 적용 범위를 3m에서 5m로 상향되게 됩니다 그 다음 충만한 숨결 이것도 쿨타임이 130초에서 90초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간의 지배 불패각성이두 가지는 범위가 3m에서 5m로 이렇게 증가되게 됩니다 매지션 부분에서는 빙하 충격에 여기 신속공격 그 다음에 마력 증폭 이둘 중에 선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모션 자체를 신속공격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이 신속공격 자리에는 이게 이 특화가 없어지고 마력 보호라는 새로운 특화가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 저도 이 빠른 모션 때문에 일부러 신속공격만 쓰고 있었거든요. 일부 고트럭분들은 그뭐 공격력 증가나 범위 영역으로 계속 쓰고 계셨는데 저는 공속이 느렸기 때문에 이때까지 신속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속공격의 그 공속이 이제 기본 패시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공격력 증폭으로 가거나 아니면 새롭게 추가되는 마력보호라는거 어, 이름만 들어봐서는 스킬 사용할 때내 어, 캐릭터에 뭐 보호막이 생기는 그런 효과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은 제가 또 매지션 캐릭터가 있으니까 업데이트 후에 어떤 특한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외의 스킬들은 어, 클래스 스킬 클래스 스킬들이 또 이제 변경되는데 자, 의지의제 의지의 재는 쿨타임이 180초에서 100초로 줄어듭니다. 강인한 유대는 정신력 소모량이 4,500에서 3,000으로 떨어지고요. 효과 지속시간을 12초에서 20초로 아주 대폭 상향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스킬 골드로 구매하는 거였죠? 이 골드로 구매하는 것 중에서 여기 범위 스킬들 이 범위로 되는 이 범위량이 기존 3m에서 5m로 다 수정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원초의 비술, 안두의 장벽 이두 개를 말하는 거고요. 다음은 건슬링어 부분입니다. 건슬링어는 이제 길었던 일반 공격의 모션을 다른 원거리 클래스들 수준으로 모션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건슬링어가 다른 원거리에 비해선 공속이 많이 느린 편이죠. 평타가. 지금 이거 이제 제가 부캐로 새로 만든 거라서 공속이 아주 형편없는데 요거보다 얼마나 빨라질지 패치 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클래스 스킬에서 주시자의 눈 쿨타임 140초에서 쿨타임이 90초로 변경되게 되고요 미혹의 어둠 이것도 쿨타임이 90초에서 80초로 이렇게 상향하게 됩니다 주시자의 눈 경우는 적용 범위를 3m에서 5m로 또 상향하게 되고요 투원 부여도 범위를 3m에서 5m로 증가하게 됩니다 판도의 집에도 똑같이 범위가 증가하게 되고요 범위는 전부 다 5m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나이트 스킬들은 어, 이것도 클래스 스킬만 변경되고요 투길전 쿨타임이 120초에서 100초로 감소합니다 선두의 방패, 정신력 소모량이 4200에서 2500으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불패의 맹세, 의지교착 요거 두개는 범위가 3m에서 5m로 증가하게 됩니다 월러드도클래스 스킬만 변경이 되고요 영웅 스킬이 무신의 총화가 범위가 3m에서 5m로 넓어지게 되고 재사용시간이 90초에서 65초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맹호의 기세, 맹호의 기세도 범위가 3m에서 5m로 상향하게 되네요 엑슬러 부분에서는 클래스 스킬 엉금엉금 이 엉금 스킬이 아주 대폭 상향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쿨타임 현재 1 2 0초대 90초로 줄어들고요 기존 효과인 공격속도 마이너스 50% 감소가 공격속도 증가효과 무효화로 바뀌게 됩니다 지속시간은 9초간 동일하다고 하네요. 이 말은 뭐냐면은 공속 물약, 탈 것에 붙어있는 공속 증가, 이런거 전부 다 무효화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9초간 기존에 받고 있는 모든 공격 속도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범위도 현재 지금 3m로 되어있는데 5m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 클래스 스킬들은 이제 아프만 멀리 가, 그 다음에 씩씩하게 가자. 이 스킬 두 개만 범위가 3m에서 5m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다음 아처 클래스에서는 자연의 속박. 쿨타임 130초에서 100초로 상향하게 되고요 숲의 참가와 매일선의이 두가지 스킬만 범위가 3m에서 5m로 상향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쌔신입니다어쌔신은 필승의 술수, 어둠산책 이 두가지 클래스 스킬만 범위만 3m에서 5m로 조정된거 말고는 다른거는 없네요 다음은 마에스트로에 관한 클래스 스킬 변경된 내용입니다 판세결정자 요 스킬이 너무 어,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에 쿨타임이 지금 현재 5, 5초죠 5초 이 쿨타임 5초가 20초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 여기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요 오로지 쿨타임만 건드렸고요 대신에 도태의 관망자 요걸좀더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80초인 쿨타임에서 70초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클래스 스킬에서는 이 도태의 관망자 포함해서 요행의 거부자, 위협의 대항자, 표적의 인도자 네 4가지의 스킬에 대해서 범위가 3m에서 5m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인 랜서의 스킬들 여기서 이제 변경되는 점은 어, 다른 스킬은 없고요. 이 클래스 스킬만 변경되게 됩니다. 자 포용의 빗물이 그 다음에 정호의 단상 시련의 고리 그 다음에 휘날리는 장막 발민테의어 그러니까 이 헝크러지 덩굴 이 스킬 빼고 전부 다 그냥 범위만 3m에서 5m로 상향되는거 요거밖에 없네요. 휘날리는 장박은 요거 희귀 스킬 배웠을 때 전부 다 그냥 효과가 3m에서 5m로 증가된 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어 감소되는 효과나 확률 그리고 소모되는 어 정신력 양까지 나머지는 건드는게 없네요 자 차원 난투전에 점수 규칙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승리 조건 목표 점수가 바뀌게 되고요 기존에 어 10만점을 달성할 때 종료가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5만점으로 5만점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플레이어 처치할 때 20점을 획득했다면 업데이트 후에는 30점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를 어시스트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기어도 1등한테 10점을 줬었는데 변경 후에는 기어도가 1등에서 4등한테 1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웅 수집의 증표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기존에 일반 고급 휴게까지 있었는데 영웅 수집이 이렇게 새롭게 생기고요 강화 단계별로 들어가는 이렇게 개수가 적혀있습니다 한 8강까지는 손쉽게 들어갈 것 같고요. 확실히 9강, 10강부터는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네요. 자, 무기 방어구 강화단계 7강 이상부터 대체 등록을 할수 있고요. 장신구는 6강 이상부터 대체 등록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팔찌 완정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면서 노란고래 상단에 영웅 수집의 증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어, 당연히 무조건 캐시로만 구매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월 2회로 3,000주화로 영웅 수집의 증표 10개를 매월 두번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부 필드보스 체력 및 스탯이 또조정되고요 어, 언제나 그렇듯 어느 보스가 바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일부 실루나스 사냥터를 평화지역으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대상지역은 트랑지숲에서 비탱고원 전지역입니다 전지역 아무래도 막피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은 PK가 전혀 할수 없는 지역이니까 알아두시기바라고요 그리고 창고공간이 기존 100개에서 200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력해 상점이 리뉴얼됩니다 새로운 상품이 5종 추가되고요. 전부 다월 1회 구매 가능하고 어, 일반 희귀에서 망각 라즈카까지 또 일반 희귀 벨리에타 위선 벨리에타까지 개당 주 1회 개당 주 2회로 또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네요. 우선은 영웅 라즈카 마석까지 어 이때 마력 핵으로 풀렸다는 점. 어, 요 부분이 어,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거죠 개수가 좀 어마어마하긴 한데 골드로도 마석을 계속 구매해서 갈아버리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하신다면 은월 1회 정도는 아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롭게 5개가 추가되면서 기존에 있던 1개가 어, 판매 종료하게 되네요 퀵이 파르비나에서 화상 파르비나 선택상자 요게 이제 아예 삭제가 되게 됩니다 아, 하긴 골드로 살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굳이 마력핵으로 살 필요는 없었죠 자 다음 요 부분이 와 뭔가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뭔가 했더니 아이템 수집 지역 수집입니다 지역 수집 이 지역 수집이 어 상위 수집 아이템으로 하위 수집 아이템이 대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강화 단계 아이템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 예시가 있는데 희귀 어 오불로 고급 등급 오불에 넣을 수 있는 그 칸에 대신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대체로 넣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수정이라고 꼭 수정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각품, 봉인함 뭐 아무튼 다 대체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 리스트 보면은 음다 똑같네요. 문양도 대체로 넣을 수 있고 이게 아무래도 계속 상위 지역이 열리면서 또 새롭게 지역 수집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성장 후에는 요 밑에 지역 저희 잘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수집템들을 와 이거 어떻게... 구할 방법이 잼으로 구매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 이제 위에 상위 티어 수집템으로 다 대체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어 요건 좀 값에 칠수 있으나 이제 밑에 분들, 밑에 지역 분들에서 아직 못 올라오신 분들은 잼파리렇게 사라졌다는 거 그게 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네요. 자, 화운의 땅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영웅 등급, 와 이것도 대체가 가능하네요. 요게 이제 고급 등급, 희귀 등급 요기 있는 템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여기 화운의 땅 거는 플레이 시간도 많지도 않고 획득한 게 얼마 없어서 거의 수집을 많이 못했었는데 와 이거 고급으로 다 대체가 가능하니까 와 이거 또 패치하고 나면은 다들 전투력이 또 엄청나게 오를 것 같네요. 붕괴 사막은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봉이나 문양 이제 밑돈 초원이죠. 밑돈 초원 템들로 또 대체가 가능하네요. 망각의상도 미톤 초원이랑 위선, 위선에서 위선 나오는 것들 이걸로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기타 오류 수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주에 있었던 주말 1월 9일 1월 10일 진행되었던 영지쟁타전에 승리보상 분배 요게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점검 후에 14일 오후 11시 59분 전까지 분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패치 후에 바로바로 바로 분배를 해야겠죠 실루나스 지역에서 영웅의 가호 효과를 못 받는 현상 수정되고요 루나트라 입장 화면에 성물 쟁타전의 정보와 뭐 실제 성물 보유 현황이 다르게 나왔던 거그 현상 수정됩니다 망각의 초지에서 특정 구역에서 캐릭터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현상 수정되고요 이 완성의 주화가 버리기 및 판매 가능하도록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입포 점검 보상 상자 안에서 강화주문서 선택 상자 이 구성품 안에 문양, 마법서 이강화주문서두 개가 추가되도록 개선 된다고 합니다 자 새롭게 이벤트 추가되는 세가지가 있고요 첫번째 이벤트로는 현상수배 바트라시만 이벤트 요거는 별도 안내시까지구요 어떤건지 했더니 길드 던전의 현상수배 이 현상수배에서 전리품으로 바트라시만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건장 전투력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게 되구요 어, 150만 전투력부터는 바트라시만 5개씩 받게 되네요 그래서 1월 12일 점검 이후에 이 현상수배 수색 횟수는 모두 초기화됩니다 즉 월요일인 오늘 돌고 점검 후에 또돌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필드보스 보상 두배 이미트가 시작됩니다 요것도 별도 안내시고요 자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필드보스 보상 지급 수량이 두 배가 됩니다 어, 순위 보상 참가 보상도 모두 수량이 두 배고요 단 일부 보상은 두 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제외 대상에는 혼돈의 시앗 혼돈의 방어구도한 혼돈의 벨트도한 제왕의 망토도한 제왕의 망토 상자 혼돈의 무지개 결정 엘튼 수정 상자 어 이벤트긴 하나 가장 핵심이었던 것들은 다 이벤트에서 제외네요 아무래도 마석 개수를 두배로 올려가지고 마력핵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봐도 흰소의 7일 선물 이벤트 요거는 1월 18일 1월 18일까지 하는 이벤트고요 접속 선물인 신축력 기념 선택 상자에서 이벤트 재화인 어, 실버 크리스마스 씰 골드 크리스마스 씰그 다음에 눈송이까지 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몽환의 틈다 끝나게 되는데 투력이 낮아서 사냥 속도가 느렸던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선택하라고 이렇게 주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미리 다 하셨던 분들은 어, 굳이 요거 두개는 필요 없고 눈송이로 받으셔서 계속 교환소로 뽑기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1월 12일 업데이트 되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그 외에도 저번에 제가 출석부 보상 출석부 보상 거기서 이제 패시브 스킬 구분 상자 두개 요거 제가 어 공식 카페 자유 게시판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계속 골드 구매 패시브가 나왔거든요 그거 드디어 소통이 통했습니다 19일 점검 후에 모든 패시브 스킬 고를 수 있는 상자로 다 다시 지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 여기 이벤트 참여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일부러 연마 스킬에 넣으라고 준게 아니고 오류였던 겁니다. 어, 기존에 뭐 만렙 찍으신 분들은 오히려 연마 제로를 더 얻게 되니까 이것도 이득이라고 생각되네요. 오늘 업데이트 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